네, 오늘은 타이어 공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어, 아마 차량마다 어, 적정 공기압이 있을 거예요. 어딨는지는 다 아시죠?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운전석 차문을 열어서 이 왼쪽 밑에 하단부를 보면 내 차량의 적정 공기압 타이어의 인치수에 어, 얼마의 PSI를 넣으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PSI 1, 2 차이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카센터에 정비를 맡기고 나와보시면 어, 내가 예전에 맞춰놓은 공기압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 센터의 직원분들이 어, 거의 고정으로 맞춰놓은 값에 어, 공기압을 주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굉장히 땅땅한 타이어 상태로 출고를 하시게 될거예요 그러면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물론 어, 타이어 공기압을 좀 과주입을 하면 연비는 좋아진다고 해요 음, 여러분들의 지금 차량이 혹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적정 공기압으로 했을 때 승차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 한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해 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타이어 공기압으로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조사에서 얘기해 주는 적정 공기압 양을 맞춰서 운행 하시는 겁니다 어,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휠을 교체하면서 어,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이제 타이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니까 하나가 제조사가 다른 타이어가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휠 얼라이먼트를 잡고 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 차량이 직선 주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어, 위치를 이쪽으로 교환하고 저쪽으로 교환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어, 외제차를 이제 정비하는 곳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해준 얘기는 타이어 트레드 결이 어 달라 있으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증상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차의 타이어가 어느정도 다 달았을 때 교체할 때는 양쪽을 좀 동일한 제품의 타이어로 교체를 해서 써보면 한쪽으로 쏠렸던 차량이 이제 잡힐 거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렇게 틀어진 상황으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새 타이어로 바꿔서 이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차량이 직선주행이 잘 안되는 차량이라면 어, 일단은 타이어 위치를 앞타이어 좌측 우측을 어, 바꿔보셔서 한번 차량을 한번 운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조사가 다른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주시라면 나중에 교체하실 때는 두 개를 같이 바꿔서 어, 같은 타이어 트레드를 갖고 있는 어, 타이어로 직선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